고... 신입생 여러분 스칼로맨스 대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켈투자드 학장님께서 설립하신 스칼로맨스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마법사가될수 있도록 혹은 아즈로스에서 훌륭한 위인이 될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발벗고 직접 수업을 지도해 주시는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래 잘했다 학생들은 있지 부자드 앞에 무릎 꿇어라. <웃음> <쏘> <Mountain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최샤입니다. 이번 작품은 하스스톤 새 확장팩인 스칼로맨스 아카데미 출시기념으로 아카데미의 학장이자 예능객의 선두주자인 낙스라마스의 리치군주 켈투자드입니다. 이번 작품도 LED 회로를 배치해 특정 위치에서 빛이 나도록 합니다. 위치는 양손, 머리, 가슴, 바닥입니다. LED 배치가 끝나면 빛이 은은하게 잘 퍼지도록 글루건으로 LED 부분만 한번더 씁니다. 빛의 색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클리어 페인트로 LED 부분을 칠해줍니다. 바닥에 냉기를 만들기 위해 3D펜으로 인공 구조물을 만듭니다. 구조물 모양은 바닥에 깔린 링형 LED 모양에 맞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구조물에 누에고치 같은 벽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어딘가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저번 모데카이저 영상에 사용한 성원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다음 이펙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탈지면을 잘 찢어 만들어놓은 구조물에 붙여 연기를 만듭니다. 연기는 내부가 안 보이게 빈틈 없이 붙여줍니다 양쪽 손에 있는 LED에도 탈지면을 붙입니다 여기는 불처럼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오도록 조용해서 붙입니다 이제 모든 연기를 에어브러쉬로 도색합니다 양손에 있는 게 푸른 화염 같죠? 하지만 가짜라 뜨겁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다음은 뼈 작업입니다 먼저 뼈의 기본이 되는 척추부터 만들어줍니다 척추는 반드시 반듯한 자세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언데드라 해도 척추 건강은 중요하죠 척추가 끝나면 팔이나 손가락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뼈모양은 실제 인간뼈 자료를 보고 만드는게 편합니다 날개뼈를 붙이고 남은 손가락 뼈를 붙여줍니다 이제 심장뼈를 기준으로 갈비뼈를 만들 차례입니다 갈비뼈의 기준이 될수 있게 윗부분부터 만들고 차례대로 연결해 내려가면서 갈비뼈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쇄골도 붙여 쇄골 미남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턱뼈를 먼저 붙이고 치아 구멍을 만들어준 다음에 구멍마다 이빨을 만들어 메꿔줍니다 턱이 완성되면 두개골을 만들어주는데 위턱, 코뼈, 광대뼈 순서로 만들어주고 눈구멍에 빛이 새어나도록 조심해서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켈투자드는 매우 화난 눈을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매우 분노한 표정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어서 위턱의 이빨도 마저 붙여주면 머리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화반신의 기준이 될 원을 만들고 이 원을 둘러쌀 치마 조각들을 8개 만들어줍니다 생긴 게 넥타이 같죠? 이 넥타이들에게 똑같은 형태의 장식들을 붙여줍시다 참고로 조각이 많아서 오래는 걸립니다 잠시 인내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제 모든 넥타이들을 허리에 둘러줍니다 치마는 연기가 퍼져나가는 흐름에 맞춰서 끝자락이 퍼지게 붙입니다 치마 상단부에 추가 장식과 하단부에는 보석을 만들어 붙입니다 참고로 이 장식들은 모든 치마 조각에 다 붙여줍니다 다음 허리 장식과 팔찌를 만들 차례입니다 허리 장식은 치마 윗부분을 잘 정리하면서 한바퀴 둘러주고 팔은 윗부분에 고리를 먼저 만들고 팔 전체를 감싸는 부분을 클레이로 채워줍니다 이 부분은 켈투자드에 들어가는 유일한 살점이라 생각하고 만드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변기 커버 같은 목걸이를 만들어줍니다 이 목걸이는 이집트를 연상시키는 패턴인 파란 줄을 여러개 붙여 장식합니다 목걸이가 끝나면 곧바로 팔과 어깨 장식을 만듭니다 팔 위쪽을 클레이로 먼저 감싸고 바로 어깨 위를 덮습니다 이제 남은 팔찌 부분을 완성합니다 살처럼 덮은 부분을 클레이로 색을 입히고 목걸이처럼 똑같은 패턴이 되도록 노란색 선들을 붙입니다 선들을 다 붙이면 팔찌의 끝부분도 한번 감싸 팔찌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뿔을 만들 차례입니다 켈투샤드 같은 엘더리치에게 어울리는 4개의 뿔을 만들고 뼈의 전체적인 색깔과 약간의 톤을 맞추기 위해 어두운 색으로 뼈를 색조화장 시킵니다 눈에 냉기가 서리도록 살지면을 작게 지져 눈에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로 불을 켰을 때 눈가에 빛이 퍼지면서 냉기가 됩니다 이 정도 포스는 되어야 리치왕의 대리인이라는 소리를 할수 있죠 추가적으로 입안과 가슴에도 살지면을 집어넣어 빛을 좀더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불이 꺼졌을 때에도 간지는 남아야 하니 팔찌면을 집어넣은 부분은 이 부분만 붓으로 칠해줍니다. 이러면 불빛이 없어도 냉기 같은 느낌이 납니다. 남은 장식들을 만들기 전에 에나멜 페인트로 전체 도색을 합니다. 도색하는 동안 남은 장식들을 얘기하자면 투구, 어깨, 등, 허리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어깨 장식을 만들 차례입니다. 켈투자드의 어깨 장식은 마치 어깨로 위협이라도 하듯이 거대합니다. 이렇게 큰 판에 패턴을 추가해가면서 어깨 장식을 완성해 나갑니다. 어깨 장식이 완성되면 켈투자드 어깨에 그대로 올립니다 겨드랑이 쪽이 뭔가 허전하니 보석도 같이 박아줍시다 다음은 투구를 만들 차례입니다 투구의 뒷부분은 스핑크스 같은 느낌이라 삼각형의 뒤통수를 만들고 그 위로 파란 선을 여러개 추가합니다 투구의 앞면은 풍뎅이 같은 모양으로 파란 바탕에 노란 줄무늬들을 추가해 앞면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투구 앞면을 뿔들 사이에 고래 맞게 붙여줍니다 이마의 보석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허리에 들어가는 추가 장식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치마처럼 8개의 관 모양같이 생긴 장식들을 만들고 중심부에 들어가는 부채 모양 장식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다시 또 8번이나 더 해야하니 다시 또 인고의 시간을 가집시다 중앙 장식에는 보석을 만들어 붙이고 여태 만든 장식들을 허리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여기서 붙일 때는 순간접착제를 쓰면 좋습니다 이제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아까 칠하지 못한 부분들을 금색 엔나멜 페인트로 한번 덮어줍시다 다음은 등장식을 만들 차례입니다. 식빵같이 생긴 판을 먼저 만들고 그 위로 회골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만듭니다. 등장식의 안쪽은 파란색으로 붙이고 도구를 이용해 붙인 부분을 조개껍질 같은 패턴으로 전체 장식을 합니다. 안쪽과 중앙 그리고 바깥쪽 총세줄의 테두리를 넣으면 켈투자드의 등장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등장식을 한번 도색하고 순간접착제로 등에 붙여주면 켈투자드의 모델링이 끝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동대문에서 공수해온 액세서리용 사슬입니다. 사슬 마디마다 접착제를 발라 제가 원하는 대로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면 켈투자드몸 주변에 붙여 사슬들을 고정합니다. 이어서 같은 작업을 반복으로 사슬을 머리 위까지 이어나갑니다. 역시 켈투자드의 대표 오브젝트인 사슬까지 추가하니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이 되었네요. 이제 밖으로 빼낸 회로들을 정리하고 3D펜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바닥을 연장합니다. 이 위에 클레이를 한번 덮고 연장된 바닥 위로 얼음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붙이면 완성입니다 이제 켈투자드가 완성되었으니 잠시 뒤에 스칼로맨스 대학 학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어둠의 문지기와 하수 그리고 병사들이 나 켈투자드가 부르니 명을 받꿀라 리치왕의 이름으로 스칼로디 이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 낙스라마스의 고이리치 역병시대의 리치군주 죽음의 요새의 지휘관 저주받은 자들의 교단의 교주 육인의 의회의 전 위원 파멸자 아키몬드를 소환한 자 인류의 배신자 하스스톤의 규제 그리고 리치왕의 대리인인 위대한 켈투자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누더기골렘의 창조자를 빠뜨렸군요 대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될까요? 아... 안된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여튼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가진 학장님이 하스스톤의 새로운 확장팩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런운빨만 게임을 누가 하냐고요? 아 물론 게임이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장님께서 좋아하진 않으실 겁니다. 변덕이 아주 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드는 블리자드 작품이라 그런지 나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